예 네. 대체 신청이 1회로 어떻게 요 네, 저희는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성의원이 합병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전문점 되어있어서 아는 어떻게 요맞시나요 네, 그 여성의원님 정말 드리겠습니다 여성 비율을좀대신나 맞춰서 해주시고요. 예. 네. 세입 영역에서 선수가 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네. 네. 네. 있네요 네. 네. 굉장히 손해, 손상이 가서 손해가 갈것 같은데 그... 이런 건좀 가까운 데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 긴그 기간 동안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문제가 없어야겠지 굳이 많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 중국 기간 내에 중국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시 시민이나 우리 그 저기 시설들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시에 그 굉장히 그 뭐라고 신뢰감을 잃은 거 아닙니까? 네그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잘 지켜주시고 철저한 네. 그, 그, 그 전에 사전에 네.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없도 것잘는들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니다 네, 보고가